도... 뭐 얼마나 갔다고 그래 지금 10분밖에 안가는데 시간은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옆에는 내 절친 이라고 말하고 돼지라고 할는 굉장히 밖에 없는데.. 어... 게임을 하면 우리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여기지만 시간이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간다고 느끼게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간이 너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지금의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되는 거지. 어때? 나 진짜 천재지? <웃음> 우와, 야, 너 진짜 천재다. 야, 우리 당장 게임하자. 우와, 우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 뭐, 뭐야? 잠깐만. 야, 야, 나캘리포왜 이렇게 어둡냐? 지금 햇빛이 너무 밝은가? 화면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도 그래? 나도 그렇네 어, 이상하네 어, 맞다 야 우리 갈때야 충전 안 하지 않았어? 어 충전 안 했었지 근데 그게 왜 아니 우리 아까 전에 핸드폰 배터리 10%밖에 없어서 바로 충전하려고 꽂아놨다가 바로 유튜브 보려고 5분 후에 다시 뺐잖아 야그럼 배터리 다 다른 거네 시간이 안가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그래 양을 세보자 양은 그래 시간이 잘 간다고 했어 양 한마리 양 두마리 양 세마리 양 네마리 양 다섯마리 양 여섯마리 양 일곱마리 양 여덟마리 와 양이 정말 많네 양이 양이 많다 양고기 해먹어 <웃음> 잠깐만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는데 다시 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양네 마리, 양 고기 한 마리 아니 이게 아닌데? 야, 잠깐만, 잠깐만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아 어, 한... 저기 늑대가 있어 아 이러면 안 돼! 양 일만 마리 양 일만 한 마리 양 일만 두 마리 양 일만 세 마리 엄마 얼마나 더워야돼요아 이제 5분이면 돼 와우! 5분! 그레잇! 역시 자니까 시간이 빨리가네 자는게 비법이다 오야 자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가 야 너도 한번 해봐 안돼 야나 차에서 자면 안돼 차에서 자면 절대 안돼 왜? 뭐? 뭐? 뭐? 무슨 병이라도 있어? 아니 병같은건 없는데? 낮잠자는 건내 진리의 바퀴야. 낮잠 자면 안 돼. <웃음> 난 밤에만 자는 게 진리야. 자, 봐. 너무 밝잖아. 낮이라. 고 심심하다. 머리가 망가졌네. 이빈 다영인 것 들키는 거 아니? 스터리가다 달아서 게임도 못하고 이젠 진짜 눈싸움도 안하고 싶고 만화책도 없는데 어떻게 해 아. 우 지루해 야 음식이름 끝말잇게 없던 오우 야 터널 들어갔다 오 아무튼 그거 재밌겠는데 그럼 시작 식은 밥에 풋고추 오야, 나 무섭게 보이는데? 추워! 추추추 구독자 여러분들 추